나왔던! 국내 유일 덕후 보라디오티! 고다구악장판 3점! 아유! 섹시했니? 어, 덕후 만렙을향해 모두! 아, 아, 고고! 아, 아, 고고! 고고! 저비형으로 고고! 고고! 아, 민정씨 진정하시고요 우리 저번에는 어, 슈퍼 히어로에 쭉 아주 빠져있었잖아요 이 동점이 뭔가요? 덕후하면 제가 이분 얘기를 또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에이, 멋있는 거야?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 미술 취했대때다 아, 이거 아아아 다시 다시 다시 어. 아. 룡아룡 어, 아! 룡어동동 우리 아, 아! 성룡, 성룡, 야, 거. 네. 영혼, 오빠 아이가. 아 아아 이제 아저씨가 나 성룡 너무너무 좋아 오늘의 주제는 리즈 시절 성룡의 베스트 무비 탑 10입니다 소림목인항은 소림목인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성룡의 과도기를 엿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카메라워크가 부족한 탓에 성룡의 액션을 부각시키지 못해 다소 박진갑이 떨어지는 단점이 보이지만 모인과 나한들에 의해 펼쳐지는 진법 등을 흥미롭게 보여주었고 성룡의 쿵푸 영화 전성기를 열게 된 사건과 직권 등의 권법과 훈련하는 과정들을 부각되는 점에서 성룡 팬에게는 필견의 영화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룡이 연기한 아룡은 그가 그간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서도 역대급 악동입니다. 때문에 캐릭터가 구사하는 유머도 유달리 지독하죠. 정형화되어가던 무술 영화계를 조롱하고 동시에 자신의 작품들을 돌아보는 뼈 있는 유머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골든 하베스트로 이적한 성룡의 첫 작품이자 그의 두 번째 감독작입니다. 그가 홍콩 영화의 액션 연출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홍콩의 영화 흥행 기록도 갱신하는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신정무문은 이소룡의 대표작 정무문을 성룡 주연으로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성룡은 이소룡을 오마주하여 시종 비장한 표정으로 연기에 임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때문에 성룡의 코믹한 액션이라는 개성이 잘무화지지 않는 단점 아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볼거리는 바로 삼절곤! 이소룡의 대표무기, 쌍절곤이 신정무문에서는 삼절곤으로 바뀌어 등장하는데 이 액션이 특히 응. 인상적이라 할수 있겠네요 성룡이 감독, 제작, 주연한 홍콩판 인디아나 존스로 불리는 용영호재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러시아원은 브렛 레트너가 감독하고 성룡, 크리스 터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홀리스 스토리는 성룡이 직접 감독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액션은 너무 화려하고 이 파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매우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상도 굉장히 크게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개그맨 선배들도 쌍절봉 돌리다가 아주 등짝 스매시 혼자서 확확확맞추다고 아프다고 아우 난리 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쌍적은 어떻게 했는데 쌍적은 처음에 요래 요래 요래 고아야! 호이! 호이! 호이 다리 사이! 호! 호! 호! 후호 호, 호! 호! 호! 아 여러분 지금 덕후의 잘못된 예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덕후분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게임 보시죠 보시죠 영화 제목 쾌찬찬은 지금의 푸드트럭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홍콩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부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된 것으로도 유명한데 굳이 머나먼 스페인까지 가게 된 이유가 참 재밌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 셋이 홍콩에서 영화 촬영을 하면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했기 때문에 홍콩 정부가 촬영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영화에는 바르셀로나의 이국적인 배경을 담을 수 있었고 나아가 스페인 현지 배우들도 비중있게 등장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상우상조! 결국 영화 제작은 스페인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치권 시리즈! 두 작품 모두 사이좋게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성룡의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되는 작품입니다. 지금도 성룡하면 그림자처럼 언급되는 영화가 바로 아권 시리즈 성룡의 강독 겸 주연한 영화로 1983년 12월 2 2일에 개봉했습니다 영화 프로젝트 A는 해경대 육경의 술집 난투극 귀족클럽 격투씬과 자전거 추격씬, 시계탑 추락씬, 해적과의 결투씬 주옥같은 명장면을무소에서 모인 영화인데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액션을 만들어내는 성룡의 아크로바틱 액션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아, 우리 성룡, 아, 우리 아, 어, 성룡 아저씨의 풋풋했던 정성기 모습 보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그 지금 시대의 액션물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요즘 잘 다듬어지고 발전된 화려한 액션 영화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성룡의 성장기를 이렇게 볼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는 우리 추억의 성룡, 오빠, 우리 성룡 아저씨를 보면서 영화감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들 즐겁하세요. 뭔데? 이거 내가 불렀기 콕콕콕콕콕. 뭔데? 진정 진정 진정. 조금만 진정하고 자 여러분 페이스북 짤 t v 에 좋아요 꾸 눌러주시고 열렬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메가블럭 코로브 듀티를 드립니다 진짜? 네! 진짜 이 댓글만 달면 준다고! 달면 다, 바로! 달면 바 알... 나도 같이 가자! 헤이! Hey, how's your d a y I'm l o c k d o w n You make treats for tonight, right? I'll hit the bakery on the way to the path. The new evolve dusty. d That's exactly the stuff he's going to make fun of us for. You'll see. Dear